여러분, 양갱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진짜 오랜만에 핸드폰 소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핸드폰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제가 핸드폰이 아이폰 8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작년 10월쯤에 아이폰 12 프로로 변경을 했죠. 제 새로운 핸드폰 소개 영상을 궁금해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요청에 힘입어 제가 오늘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고고! 자, 먼저 제 배경 화면은 파도? <웃음> 파도입니다. 배경은 이렇게. 깔끔한 하트가 그려진 핀터레스트 감성 뿜뿜한 배경화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경화면 두 개는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게요. 둘다 핀터레스트에서 구한 사진들입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일단 제 메모장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적어놨고 자 다음 포토이젯 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포토이젯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포토이젯에 제 친구들 사진을 넣어놨고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4개로 해놨고요 4개가 5분마다 사진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캘린더 캘린더스라는 앱인데 얘가 제일 캘린더가 예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쓰진 않아요 그냥 미관상 냅둔 거고요 따로 뭐를 적어 놓진 않았어요 그리고 자이제 메인 을 들어가 볼까요 메인에 들어가면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인스타그램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이거 이고요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제 소식을 제일 먼저 웬만한 모든 소식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스타 다음으로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은 잘 사용은 하진 않고요. 그냥 가끔씩 정보 필요할 때 보는 정도? 플로는 제가 SKT를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음악 앱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노래를 몇개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듣는 노래인데요. 엠마리의뷰 e a 제가 엠마리를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노래가 짱짱 좋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다음은 Stand by Me. 저와 같은 세대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Stand by Me. 꽃보다 남자 OST죠. 제가 진짜 좋아했는데, 이번에 그, 바라던 바다 프로그램에서 원유가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요즘에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Stay. 저스틴 비버와, 이, 이, 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노래 부른 노래죠. 제가 저스틴 비버 유, 진짜 최근에 푹 빠져가지고 막 콘서트 영상 찾아보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와이돈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What am I c a l d in LA? 아무튼, 와이돈이 노래 거의 다 좋으니까요. 꼭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클럽하우스인데요. 제가 진짜 클럽하우스를 엄청 많이 써요. 친구들이랑 진짜 매일같이 클럽하우스를 하거든요. 저녁 시간부터 시작하면 새벽에 끝날 정도로 너무 재밌어요. 밴드는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밴드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밴드도 앞쪽에다가 놨고요 사운드 클라우드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끔 노래를 만들면 사운드 클라우드로 영, 노래가 올라와요 그걸 듣기 위해서 사운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이 만든 노래거든요 ATM의 성공시대라는 노래입니다 줄까? 이건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노란 나 많은 새끼가 어딜 나 우리가 한단거 그냥 믿어줄래 해해 어, 이런 노래고요 제 친구들이 졸업을 할때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던 노래예요 세 가지 노래를 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나온 지몇 시간도 안된 따끈따끈한 노래인데요 제 후배들이 만든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좋거든요 나는 노래 걸릴 것 같아 마음 한 편이 좀 무거워 그 누구에게도 나단적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아 증명해야 할시간이 왔어 될순 없으니까 진짜 이 친구들 노래 조금씩 계속 낸다고 하거든요. 노래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친구들이라서도 있지만 진짜 인정. 두 번째는 <웃음> 별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요즘, 요즘 활동을 잘 못하긴 하는데... 음...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한번더 만들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바쁘기도 하고 해서 유튜브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도 저녁 시간에 하면 딱 들어와서 저녁 먹고 씻고 자면 끝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고 저희는 이제 또 쉬는 기간이 좀 길긴 해요. 더 이게 일을 안 하니까 새로 이렇게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할 만한 그뭐 그런 뭐그게안 생겨서 더 돌아오기 힘들었는데 다시 또 열심히 하려고 하긴 하죠. 네. 그리고 다음은 웹. 웹툰과 제 OTT 플랫폼들을 제가 다 넣어놨는데요. 웨이브는 원더우먼. 아 원더우먼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대박 너무 재밌어. 원더우먼 꼭 보고 런닝맨은 진짜 주말마다 봅니다. 넷플릭스는 슬기로 의사생활은 2다 봤어요. 시즌 2까지 다 봤고요.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엠프피들은 꼭 봐야 되는데. <웃음> 아,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보티스의 비밀상담서 진짜 잘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교훈이 정말 많은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너무 잘 봤고요. 마지막에까지 진짜 웃고 울다 진짜 다하면서 봤어요. 티빙은 제가 갯마을 차차차 처음에 좀 봤는데 끝나면 보려고 지금 쟁여두고 있고. 진짜 코난을 진짜 좋아해서 코난 극장판이나 더빙 나올 때마다 찾아보는 중입니다. 네. 쿠팡 플레이는 그 S N L이 너무 재밌대가지고 그거 볼라고 깔았는데 아직 보진 않았고 네이버웹툰은 요즘에 제가 보던 게 거의 다 완결나기도 했고 너무 바빠서 사실 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다음은 쇼핑입니다. 제일 자주 쓰는 거는 지그재그, 쿠팡. 두개 제일 많이 써요. 포토는 예전에 있었던 그대로일 거예요. 아마 변, 바뀐 게 없고 요즘에 딱 많이 쓰는 거 포토샵 픽스랑 부스코 가끔 쓰고요. 스노우 가끔 쓰긴 요즘에좀 자주 쓰긴 해요. 전 오리지널을 좋아해서 오리지널로 하고 이펙트해 이펙트에 보면 이 가을 메이크업이 나왔어요. 이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아 너무, 너무, 너무 얼굴을 이렇게 꾸겨놨는데? 음, 이렇게. 너무 잘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끔 씁니다. b a n 제가 주은행은 카카오뱅크를 쓰고요. 음, 그럼 뭐그 정도고요. 오더. 배민 많이 쓰죠? 배민 아니면 쿠팡이츠인데, 둘중 비교해보고서 배달료 더싼거 쓰고, 엽떡도 가끔 쓰긴 하는데 요즘은 배민을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엽떡 앱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제가 고속버스를 많이 타기 때문에 고속버스랑 시외버스 티머니 깔아놨고요. 가끔 기차도 타기 때문에 코레일적도 깔아놨고요. 유티 있고 카카오티 있고 다음은 이제 예전에도 쓰던것 같은데 날씨 제일 많이 쓰고요. 시계는 이제 알람 때문에 제가 많이 쓰고 네이버 캘린더에는 제 일정을 적어놓고요. 타임블럭에는 제 운동양이나 생리 일정 정도? 그 정도 적는 거고, 번역 잘안 쓰고요. 카카오맵 진짜 많이 써요. 제 지도에서 제일 쓸만한 게 카카오맵이더라고요. 다음은 넘어갈게요. 점은 저번에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죠, 이거는? 여기 안녕 팝콘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거 게임이거든요. 배우 이준영님께서 만드신 게임인데, 제 친구가 이준영님을 정말, 정말, 정말 사랑해요. 게임을 하고 있길래 야 내가 해 줄게. 하스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직 오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야나못 하겠다. 하고서 때려 쳤고요. 지맵은 요즘에 국민 지원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용처 볼때 쓰려고 했고 핏대는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몸그 체중계를 샀는데요. 체중계랑 연동되는 앱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제 몸무게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비프 부산국제영화제 앱인데요.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를 참여하게 됐는데 비프 앱이 있어야 이제 예매랑 이런 것들이 편해서 잘 깔아놨습니다. 아래는 기본 앱들입니다. 전화, 문자, 카톡. 하나 더 넣어도 되는데 귀찮아서 안 넣고 있어요. 옆에는 자주 안 쓰고 그냥 검색해서 찾아도 되는 것들. 많이 손이 안 가는 것들을 다 넣어놨고요. 다 소개한 건가? 다 소개한 건가? 다 소개한 것 같아요. 이게 끝인 것 같은데요?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저스틴 비버의 애니원이라는 노래거든요. 건물 앞에서 아마 콘서트장 같이 해가지고 한것 같아요. 와 진짜 저이 콘서트 영상 진짜 몇 번이고 봤어요. 장난 아니야. 와 기가 막혀. 이것도 더보기란에다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아, 여러분 꼭 봐주세요. 공간 음향을 키신 다음에 저거를 딱 이렇게 키고 보잖아요. 와 무슨 내가 콘서트장 온 줄. 오늘 간간이 제 근황도 알려드리고 제 추천 노래와 제 추천 프로그램 TV 프로그램도 알려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또 떨릴 줄 알았는데 오늘 입이 잘 풀리나 봐요. 계속 나오네요. <웃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